목차에 목차에 보시면 여기 저희 DK, DK 열대어 사용 노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월은 오란다네요. 오란다, 금방 가요. 애니몰로 TV. 네, 야,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 달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는 잡지를 하나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쿠아 라이프라는 잡지입니다. 와! 는요. 어 저희가 매월 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 와서 그리고 보는 잡지인데 상당히 많이 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냐면 저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한 달에 다섯 건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생기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권은 저희가 보고 이네 권은 어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 봉지도 안 뜯은 거예요. 예, 봉지도, 봉지도 아직 안 뜨. 뜯... 저 언박싱 좀 좋아하는 거 아시죠? 봉지, 봉지. 저 이런 거 보면 바로바로 바로 뜯거든요. 근데 이건 안 뜯고 굳이 이렇게 똑같은 거 다섯 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 요네 건, 네 건은 저희 카페 애니멀로 카페의 이벤트 게시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들에 한해서 네 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요것을 매월, 그렇죠? 매월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어, 뭐 물생활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들도 많고 그리고 물생활 용품도 여기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중요한 거 어, 저희 dk가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물생활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아쿠아라이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어, 글을 보내면 한국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잡지로 나오는데 dk가 여기에 그, 글을 한2년 정도 계속 매월 지급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광고 이렇게 지나서 요 목차에 목차에 보시면 여기 저희 DK DK 열대어 사용료 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월은 오란다네요? 오란다. 예.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거 오란다 근동에 관련된 시, 실물이랑 다 맞아요, 본인? 살찌기 전입니다. 오케이. 아 살특이자. 아자 이렇게 오, 이번 달은 오란다. 오 예, 애니멀로 애니멀로 카페에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신 분에한해서 착불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어쨌든 뭐 사실 저희가 뭐 카페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 아쿠아 라이프 잡지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남,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그 관련 글을 써놓게요. 을그 아래에 해주시면 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잡지이긴 한데 어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전 저는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 팁도 알려주고 이 어항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좀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지식적으로 네, 그렇죠? 예, 진짜? 네, 진짜 많이 도움 받고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진짜 말씀드리지만 어... 유튜브 댓글 아니에요 음. 저희 카페 댓글에 오셔서 이 아쿠아 라이프 이벤트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안 남겨주시면 그냥 저희가 다보는거예요 주위 저희 음. 지인틀한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TV의 태들! 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 v